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도 굉장히 많은데 또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많았거든요. 이 활동이 매력적이고 또 좋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쉽게 어, 기사로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음, 여기서 한번 저사담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보았습니다. 구간들도 너무 너무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 잘 써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을 기대하겠습니다. 저희 중서가 생각다는 개문일이 참 많이 하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고요. 저희 공사들과 시민들과의 어떤 좋은 가교 역할들을 알게 주시기를 당국기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이제는 우선 정말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년에 이어서 올해를 두 번째 연임을 하게 되고요 올해는 3년생인데요 <웃음> 5살, 6살을 많이 키우고 결제는 거나 정책적인 걸갖심이더 많아서 네. 너무 꼭 하고 싶은 그런 기자가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안의친구고들 네. 조금 네. 자세히 많은 분들이 쉽고 네.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을쓸수 있도록 기자을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, 아이템을 내서 좋은 기사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사를 취재하시고 작성을 하시면서 이사 소재를 선정하는 것 같이 정보에 대한 교육의 시간도 세기 때문에 듀얼을 <목소리도>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유국이 서울홍재훈룰 제국이제국이 제국이 e s take c o o 이팅 e 이팅 a 이팅팅